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혁입니다 2022년 엠스턴 전국지사 워크샵 장소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마 한 60명 좀 넘게 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어 40동 짜리 하고 해서 한 6개 7개 동을 저희가 독채를 다어 전세를 냈습니다 여기 2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실도 제가 전설을 했었고요. 자, 열심히 지금 세팅 중이네요. 다들. 자, 여기 지사장 연결하고 직원들 명찰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까야 이거 뭐. 자, 여기 NDS 공사. IP 오리죠. 네, d s 공사에서 모니터 컨트롤하고 여기 또 CMS 있고. 자, 여기 또 만공 차들. 네, 만차 공차 차량들 좀 이렇게 해서 준비해놨고. 어 여기. 이제 요번에 아마 새로 이제 좀 나올건데 NDS 솔로 4K 입니다 아, NDS 솔로 4K 4K 4K용으로 이제 i p 월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겁니다 이거 뭐6 4채널짜리 NBR 고 역시 또 CMS 있고 또 i p 월 여기 중간에 세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드백 VMS 하고 그 다음에 우리 24배 스토리지 입니다 VMS 하고 스토리지는 이렇게 세트가 구성이 되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카메라 세트들 이렇게 준비해 놨고 역시 바깥에도 이제 준비해 놨으니까 같이 다 연결해서 나중에 손님들 오시면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 저희가 오늘요그 순서를 첫 번째 저희 선생님께서 우리 뭐잘 아시겠지만, 응. 그, 이번 워터샵에 참조를 굉장히 많이 연결했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수하고내 운이들은 25강을 준비했어 직원들, 우리, 우리 교육팀장 잘 우리 을 떠나서 그 사는 하얗게 호텔에 들어왔어요 는작동 했고 256채널짜리가 아, 들어가서 기존에 쓰던 마이스제품를다거둬내는저희게한 서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BNS가 관리생 없 사장님이 우리 임이불해 I l o n e it o u 그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나가서식당하기전에 오늘 준비한 동안에 지사와 복사의 연결이 되 식당을 굉장히 말한다 이런 것이 아니 지사가 복사에 말한다 이런 걸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시게요. 하고 싶다는 게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편하게 혹시 말씀하실거 있으시고 뭐 어려운 거맞으지안 돼요. 본사가 이런 걸좀얘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태영입니다. 아, 여러분들 다그유인 s 어, 근 카메라 연결을 할 때, 이제 유 카메라도 이게 여러 카메라들이 있는데, 유인 카메라는 이제 카메라 자체서 이제 모나 아니면 블록 이제 좀 가리는 그조가요는데 그, 저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하면 어떻게 해 Thank yeah. y 여러들은 전설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전설의 시작을 함께 하시는 분들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전설의 시작! 위하여! Yeah, 한 yeah, yeah. <Tower> 시국을 지나서 멈춰있었다는 경우를 하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도 많이 빠져나셨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어, 기대하 제가 아, 사드립니다 예. 저 1등을 유지하는 게다가사 끝이지 않을 거예요. 기 엠스톤 정 대표님이나 모든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 주시고 최고신 것 같습니다. 엠스톤 최고. 앞으로도 더 최고. 모든 거다 최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톤하고 우리 여기 지사에 계신 분들 20기 지사인 분들하고 같이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저도 1력이나마작게나마 힘을 보했는데 엠스톤의 성장에 힘을 못했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아. 스톤과 엠스톤 네오택 파이팅 방원 <웃음> 아, 영선지사 제일 많이 하죠 그날까지 엠스톤 네. 화이팅!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엠스톤 본사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엠스톤 화이팅! 엠스톤 전남자 화이팅! 엠스톤 화이팅! 엠스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